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다 지난 1부 집값 폭락 5가지 징조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2부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집값 폭락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유 3가지가 또한 제 눈에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드리고 또한 동시에 자, 폭락일까 아닐까 그러면 나는 어쩌라고 다 투자자 또는 주택 매수 대기자 등등의 입장에서 세 가지 제안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값 퐁당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이후세 가지부터 설명드리죠. 첫 번째는요.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최근 내집 마련 욕망이 거의 최고입니다. 자 주택이든 주식이든 가격은 심리죠. 심리가 엄청 시장에 많이 작용을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학습효과들이 있죠. 특히 정부 정책 불신 대단합니다. 적어도 부동산 집값에 관해서는 정부 정책 판판이 실패했죠. 또내집 마련 욕망이 최고인 이유 끝없는 전세 난민 자 어떻게든 기회가 될때 내 집을 가져야겠다라는 욕망이 엄청나게 시장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조그만 조정을 받으면 대기수요, 집을 사겠다.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내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대기수요도 역대 최고급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하기 힘들다. 왜냐? 내집 마련 욕망이 최고이기 때문에 조금만 집값이 떨어진다 싶으면 득달같이 사겠다 하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이죠. 지금 주식시장도 비슷한 장세입니다. 비록 금리 인상은 되었지만 아직은 시장의 대기, 여유자금들이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두 번째는 요 지역별 차별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 차별화 예컨대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 수요는 탄탄합니다. 지택서를 왜 만듭니까 정부가? 서울 인구를 분산 또 수도권이 직주건접이 잘 생활되도록 만든다고 하는데 또한 동시에 뒤집어 이야기하면 서울 출퇴근을 편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유도 크죠. 자 한때 로마가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길을 많이 닦았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다고요? 로마 인구만 더 늘어나더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올수 있는 수단을 더 편리하고 쉽게 만들면 서울 인구 더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하죠. 왜냐하면 GTX 공짜입니까? 공짜 아니죠. 또 GTX 타고 온다고 지금까지 보다는 교통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지만 서울에서 살면서 출퇴근하는 사람에 비할 바가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서울 수요는 탄탄합니다. 여차하면 집값이 떨어지면 내가 서울 집을 사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지택서 요금을 들여서라도 또 수도권으로 이사해야겠지만 가능하다면 서울 집을 사야겠다 이런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이런 지역의 인프라 투자 등등으로 인해서 지역별 GTX뿐만 아니라 지역별 개발 수요 아주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눈만 뜨면 이 지역이 새롭게 개발된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현상들을 종합하면 도처에 상승 기대감이 늘려 있습니다. 이 같은 상승 기대감이 늘려 있을 때는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더라도 조금 떨어졌다 싶으면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집값이 폭락하는 것을 정부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값이 폭락한다는 것은 가계부채가 폭발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경제가 폭망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또한 집값이 폭락하면 세금도 엄청 감소합니다. 세수 감소. 그런데 지난해 올해 엄청나게 돈을 썼는데 그 고가는 누가 채우나요? 돈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어야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은근한 속내가 있는데 그것들도 큰 차질을 빚겠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 인상을 한 배경에는요. 이거 놀라운 반전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 폭락은 없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저는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출 규제하고 금리 인상에서 집값이 폭락한다고 정부가 생각했다면 그것은 가계부채 폭발, 경제 폭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정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은 집값 폭락보다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겠다라는데 방점이 찍혀져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끙도 먹고 알도 먹는 계산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값 퐁락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라고 관점을 조금 바꿔보니까 제 눈에 비친 세 가지 이유 말씀드렸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부터 세 가지 제언을 드리겠는데 먼저 배경 두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지진 많이 들었죠. 자, 집값이든 주식 가격이든 가격을 결정하는 즉 집값을 결정하는 기본 원리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지금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집값, 시장이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죠. 지금은 서울 수도권에서 공급 부족 다 우리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향후 10년 후부터는 본격적인 인구 지진이 이제 시작된다고 합니다. 물론 10년이 되기 전에도 그보다 훨씬 일찍 저는 인구 지진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죠.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애를 안 낳고 저출산 그리고 오래 살고 고령화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내는 노동력, 경제활동 인구, 세 부담이 증가하죠. 그다음에 세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경제 활력이 하락합니다. 나라 경제가 왜냐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분들로 인해서 나라 경제가 또 세금이 나라 재정이 크게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듯이 주택 소유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영업, 근로소득자, 은퇴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영업 붕괴에 대해서는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고 근로소득자, 즉 인구가 줄어들면 근로소득자도 타격을 입겠죠.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실직이나 휴직 사태가 벌어집니다. 또 대학을 졸업한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나겠죠. 은퇴자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집을 가졌더라도 증가하겠죠. 또 평균 수명이 계속 길어지니까 은퇴자들도 앞으로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다운사이징해야 되는 수요가 점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자 전체로 볼때 모든 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을 팔아야 하는 즉 매도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10년 후를 보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상기 신도시 입주, 4년 청약을 받고 있는 입주가 빨라야 7년, 길면 11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후가 되어야 상기 신도시 그때 비로소 입주한다는 건데 조금만 멀리 보면 저는 이 방송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3기 신도시인데 3기 신도시 입지를 잘 따져가면서 신중하게 좀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집이 없어서 급한 마음도 이해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조금 길게 생각하면서 3기 신도시 입지를 따져가면서 선택하시면 좋겠다. 왜 향후 10년 후부터는 본격적인 인구 지진 저는 그보다 더 앞당겨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출산율 추세가 지속된다면 또 신도시 입주는 7년에서 11년을 꼭 감안하시면 좋겠고 문제는 이제 자 10년은 너무 길게 보는 것 아니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당장 앞으로 2, 3년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 지표 또 통계 발표들을 보면 또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상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공급 부족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이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당장 앞으로 이 3년이 관건이지 그 다음 해부터는 공급 부족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예정이다. 이것도 좀 참고하시고 자두 번째 어떤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셔야 되냐 하면 앞에서도 저는 집값 폭락 A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세 번째 이유로 정부가 폭락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마찬가지로 정부의 선택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부는 집값 폭락이 아니라 집값의 안정적인 관리가 목표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집값이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부는. 그런데 그것이 폭락이 아니라 서서히 적응하면서 연착륙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세수 확보의 목적도 같이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부에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고장난 시계 인디언 기우제의 비밀.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기다리면 맞을 때가 있다 이 말씀드렸는데 크게 보면 집값 하락, 자칫하면 폭락 맞을 때가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 저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부가 정책을 잘해서가 아니라 시장 원리가 작용해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쩌라고 세 가지 선택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예컨대 집을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했다 이런 분들 보면 지금부터는 조금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양도세 세금 또 보유세 등등 결코 만만치 않죠 그리고 대출 규제, 돈맥 경화, 또 금리 인상 등등을 또 원가, 비용을 계속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자두 번째, 어떤 경우? 과다 채무자. 어쨌든 내집 마련을 했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가 많은 사람들 역시도 아쉽지만 출구 전략을 조금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왜? 주택담보대출은 장기대출인데 또 장기적으로 인구지진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자기 자신의 우리 가정의 재정계획을 잘 세워보시고 좀 부담스럽다면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세 번째, 지금 내 집을 꼭 사야겠다. 매수 대기자들 많죠?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금계획 등을 꼼꼼히 잘 따져서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입지 단단히 보시고 까다롭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난 1부에 이어서 2부 집값 폭락 또는 그렇지 않다 천만의 말씀 이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함께 일부 2부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세 가지 제안을 함께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돈 파는 가게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돈되는 정보를 배달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폴러드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